네, 안녕하세요. 싸움의 별 조준입니다. 오늘은 김주성 선수와 같이 저희 가했던 거, 경기, 영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때 g h t I 이 a n eat it. I can eat it. I c 유도 오른손잡이는 니처럼 서거든. 음. 그래가지고 딱 그냥 서 있는 이 느낌은 내가 너무 편안한 내가 맨날 음. 보던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왼손잡이잖아. 어,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여기서, 야, 여기서... 니네, 아, <웃음> 이거 잡을 줄 알았지. 아, 이게 튀어나올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잡잖아. 어, 어. 근데 이게 어, 나왔잖아.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 손이 튀어나오니까 음. 그냥 이게 생각도 못했고 그냥 보이지도 않았어요. 음. 생각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았어그 다음에 더 웃긴 거. 내가 이거 하면서 한참 뒤에 며칠 뒤에 드는 생각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웃음> 헤드 기어 끼는 의미가 없어. <웃음> 얘가, 얘가 안낀 여기만 때려가지고 헤드 기어 끼는 의미가 없어. 왜 그랬냐? <웃음> 왜냐면 어. 유도는 직진해서 들어오잖아. 어.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 어.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어. 사람은 이렇게 때릴 수가 어. 있는데, 니는 직전일 거. 이것만 때리면 돼. 어. 아 이거를 좀 했어야 되네. 니는 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아, 그렇게 했어야좀 어. 이게 비껴나갈 어. 수가 게딱 비껴나가는. 어. 니는 너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한테 살수 생일. 어. <웃음> 같은 팔이냐? 라고? 아 그다음 진짜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작전 타임 안 했잖아요. 음. 정신 안들어야다로 지금 가 있었거든. <웃음> 그대로 30방 두들겨 맞고 <웃음> 바로 맞아요, k u TK 티케 맞아요, 티케이, 맞아이 맞아요, 티이맞아니티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이제아이제아이 맞아요, 티케이, 이 맞아요, 티케이, 맞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이 맞아요, 티케이, 맞아요, 티케이, 맞어이거잡요지왼이맞잡요지아 잡았지. 어. 잡았데 도복 없으니까. 어. 아. 여기서 이때 하고 이때 다시 맞고 태클들어갔 그래 들어 이때 어, 들어왔어요들어어요 어, 그래. 그래. 바로 잡혔는데. 이때, 이때 몇번 찬스가 좀 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찬스가 오긴 오는데 찬스를 다 했었네. 음. 자 일라운드 일라운드 준비했습니다. 파이트.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웃음> 아직 벚꽃 50번은 넣어봐야 돼. 아. 어. 이때 당기가 손이 이제 우와, 오는 좋아. 거야. 어. 아, 기가 봐, 이거 봐. 이게, 어. 이게 그니까, 러 탁탁 오듯. 탁탁 하면서 어. 딱 도복이 어. 잡힐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탁탁 그 되더라고, 어. 이제. 그니까, 러 뭐가, 내가 뭘할수 있는 어. 딱 무슨 건덕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근데 생각도 딱안 서고, 진짜 방어도 안 하고 있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어. 이렇게 뛰지? 어. 그러면 이제 아예 안 잡혀. 아, 그치. 좋아, 좋 결국 완전 도망가을안 어, 잡히지. 안 잡히지. 좋아, 좋아. 잡아줘. 들어가, 아, 들어가. 다시 하면 이제. 들어가. 완전 아웃복스 날 거야. 만약에. 계속 말고 들어가. 존스 앞으로 가. 2라운드 때 1라운드보다 더 아웃복스 폭신으로 어, 더바깥잖아바깥지 와, 어, 진짜 이게 어, 따라가지를 못 어. 하겠더라고. 스테이트만 대맞히면 어. 네가 못 잡아. 그러니까 도복을 입은 상태에서 어. 1라운드 움직임을 생각했었는데 어. 2라운드 때더 아웃복싱을 응. 해버리니까 응. 상성이 엄청 응. 안나오는 것 같아. 불리한 응. 상성같아. 너희는 직진으로만 가잖아. 응. 우리는 좌우로, 좌우로 써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빠지면 절대 안돼 복싱도. 응. 뒤로 빠지면 다 맞거든. 응. 응. 우리는 팍 들어오면서 때려. 우리는 사이드가 계속 좋은데 너희는 직진으로 오니까 계속 니는 따라오는 거야. 계속. 그게 니 되니까. 네가 다리만 잡을 줄 알면 좋지. 응. 연습을 해야 들어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스크. 그렇지, 텐 없어, 그렇지. 이거, 어, 이건 잘 잡았네. 응. 아, 이게 잡을 건덕지가 있어니어나와서딱 되더라고. 저보니까네가 응. 어. 아, 다리가 잘 나네. 아, 응. 잡을 그렇지. 건덕지가 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 돼. 여기서 난 30대를 <웃음> 쳐맞아요. 2대? 아, 아, 어, 그래. 3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내가, 잡고 내가 이거를 하면 내 생각을 했아 내가 왜 빨리 오른손을 안 잡았지? 그니까. 러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내가 왜 오른손 을 빨리 잡았어? 오른손 <웃음> 빨리 잡았어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음. 그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진짜 여기서 풀리지 않았거든 사실이야 이거 놓치면 놓치면 죽는다 내 생각했다고 더 이상 못 <웃음> 맞는다 그렇지 그렇지 잡고 잡겠어 잡았어 잡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하나 더 당황을 한 거는 이때까지 이거 이거 진행되기 전까지 대결이 깔끔했잖아요 진짜 음. 막 우리가 맞아요. 흔히 생각하는 진, 진짜 복서와 음, 유도의 음. 대결는데 얘가 갑자기 발광을 하는 거야. <웃음> 왜냐면, 그러니까, 뭐, 내가, 내가, 내가 생각하는 이 멋있는 복싱 그 느낌이 아니야. 내가 더 파이팅해서 본그 복싱이 아닌 거야. 거기서 한번 완전 당황을 했다니까. 아, 근데 어. 나는 이게 잡히면 이렇게 하면 이거 나을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막 어. 아, 하면서. 어, 그래서, 그래서 빨리 나는 한두 번만 치면 낫겠지 했거든. 어. 근데 <웃음> 아니, 계속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내가 뿌리치면 때렸다, 이거, 입으로. 이걸 풀라고. 그냥 때리면 낚엣해갖고, 뿌리면 스테리인데도 계속 그고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계속 때린 거야, 그냥, 나는. 1라운드 때 세게 맞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음. 아, 그것보다 아, 아, 약하다. 아. 이건 맞을 수 아, 맞아, 있겠다. 맞그 어, 생각이. 힘이 확, 안 실린. 리확 어, 들면서, 이거 놓으면? 맞지. 이거 뭐 놓으면 진짜 죽는다. 음. 진짜 이건 완전 그냥 물방 샌드백이다. 음. 이 생각이 들면서 절대 놓을 수가 음. 없었던. 자, 잡무아. 와! 자, 잡무아. 와! 아, 만1까때 떴다 생각했는데. 지금 막안뜯네 여기 그냥 뜨는 사람은 없어. 대신. 와! 아. 얘가 얼마나 영악한지 음. 제가 이거 딱 하면서 알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막 진짜 승부욕이 있어 가지고 이걸 안 넘어가고 버티겠다.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주성이가 김주성 선수가 왼손을 바닥에 짚었잖아요 음, 그러면 팔 다칠 확률 음. 뭐 탈골, 팔꿈치라든지 어깨 쪽에 탈골될 확률도 엄청 음. 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바닥에 구르면서 또다시 팔 다칠 확률이 엄청 큰데 프로라는 걸 내가 느낀 게 얘가 유도를 좀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일단 내내 내 몸을 지키고 안전해야 어. 어, 어. 되고 여기서 빨리 이제 어기를 하고 해야지. 포기를 하니까 이렇게 크게 뜨, 음. 뜨기도 뜨고 크게 떠야지 덜 다치거든요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진짜 막 모르는 음. 사람들끼리 서, 음. 싸우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딱 던져, 던지게 던 음. 됐어 그러면 막 팔짚고 음. 어, 막 방어하다가 그때 다치거든 사실 음. 스포츠가 근데 이때 얘, 와얘 이게 똑똑하다 아, 영악하다 난, 나는 날아가면서도 어. 한 3초, 3초 날아간 줄 알았어 진짜 그게 힘을 빼고 이렇게 툭, 딱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원래 유, 유도를 하면 제일 큰 쾌감이 딱 이렇게 한판 그래. 떨어지는거요 상대방이 기분 좋을 정도로 깃털이 될 정도로 딱 기술이 딱 걸리면 기분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이때 그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좋았어. 음. 3일동안 안좋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런던 올림픽때 편파 판정으로 제 깃발 올라갔다가 <웃음> 맞지. 일본 선수 깃발 올라갔잖아요. 그 일본 선수가 된 느낌. 아. 내가 졌는데 내 손이 올라간 그런 느낌. <웃음> 전혀 기쁘지 않았어난 <않았을까? 웃음> 졌는데 좀 기쁜 느낌. <웃음> 아니 너는 기쁜 게 아니고 너... 아나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올해 2020년 음.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내한테다 풀고 가는 느낌이었어. 아니 나는 너무 재밌었어 어. 이게. 어, 너는 재밌었겠지 아니 너는? 너무 희귀적이었어 어, 어, 아니 그냥 너는 그냥 내 패서 너무 재밌었어. 아니야. 오늘 이 경기 분석을 토대로 어, 다음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때 다시 만나요! 만나요! 유도의 조준호! 레스링의김영준 자, 누군? 오오오! 오오 들어가야 돼! 오오오! 장애라! 이야, 정말 막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